이렇게. 동그랗게. 안녕하세요, 루시예요. 엄청 많이 컸죠? 음. 치트나. 오 싫어. 아이, 난 너가 좋아. 음. 하지마, 괴롭히 된다. 귀여워. 얘 싫어 지금. 싫은데 싫은 거 티를 너무 귀엽게 내지 않아? 지 나? 어허, 기억 <웃음> 아! 물었어? 왜 물어? 대식아! 왜 물냐고! 식이 대식아! 얼굴 물렸어. <웃음> 왜 화르네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웃음> 왜때요 어, 어어어 아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<웃음> <누가 됐다? 웃음> 엄마가 휘핑크림 뒷돈만큼 줬어. 더 줘? 한 어, 먹어볼게. 휘핑크림 맛있지. 먹어봐. 음, 맛있네. 더 줘. 여기다 쭉쭉? 아니, 내가 할래. 내가 해 먹을게. 아, 내가 해 먹을게. <웃음> 된다는 건데. 네. 아, 내가 잠깐 내가 따가워, 내가 따가워, 내가 내가. 오, 오, 오. 이거. <웃음> まあ, 아, 그런 거 아니야. 카페요. 저 더, 카페 간적 없는데. 더 줘? 휘핑크림더줘 아니면 그만이야. 더 줘. 우리 가운데다 놔 줄게. 아, 나가 할게 데나 갈게. 내가 내가 냈어.